오스냅 오화로 스냅! <웃음> 인사드립니다. 전 진행을 맡은 MC 최영철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 마블스텝 전문가 두분 모셨습니다. 부사님 홍일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일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오후 스냅은 네, 컨셉 다들 아시죠? 이번 시즌 패스 그렇죠. 가져온 조복이 알록시 컨셉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두 분께 요청을 드렸어요. 뭔가 가오겔과좀 부합되는 그런 컨셉을 좀 가져와 달라. 맞죠, 맞죠. 그리고 맞죠. 오늘 네? 미션도 따로 있나요? 아니,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죠첫 번째 임무. 네네. 굉장히 쉬운 거. 스냅으로 매치 승리 3회. 기프트 카드 1만 원권입니다. 음, 아 이거는 무조건 깨는 미션이죠. 아 이거는 진짜 주는 까지. 거고. 주다고 아, 아, 하는 거. 아, 미리 댓글 달아두세요 지금. 네. 네. 네. <웃음> 자 다음으로는 이번 컨셉에 맞춰서 준비를 했어요. 네. 가오겔 카드 출연 효과 전부 맞히기를 음. 세 게임 해야 됩니다. 음. 아 잠깐만요. 그 게임에서 낼수 있는 가오겔 카드. 다 맞춰야 되는 건가요? 음, 그낸 그렇죠. 거는 다 맞춰야 그러니까 돼요 네개 된다면 음. 그건 다 맞춰야 된다 네개 된다면 자 그리고 마지막 미션 저번에 어려운 미션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팔큐브 획득하기 세번 가져오면 아니 왔습니다. 이거 두번 아니었나요? 왜 맞아요 2번, 2번 아니었나요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자꾸? 아니요 저번에도 세개였어요아 그랬어요? 아 그럼요 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우 스냅 들어갈 건데요. 홍일임님 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덱은 오 스냅! 그런 말이 있죠. 외계인과 지구인들 간의 축구 대결이 펼쳐졌을 때 어느 팀이 출전할 것이냐.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FC 가르셀루나 오 오. 어, 그러면은 카드별로 선수들이 다 있는 건가요? 그럼요. 컨셉 이 있습니다. 일단 네. 자 라반도프스키. 네, 그리고 이제 감독이죠. 비르디올라라고. 아 베디오다. 네. 비르디올라. 예, 예, 이제 선수 교체를 이제 중간에 한아 번. <웃음> 선수 교체 인위적인 아 플레이를 갖는다. 아 음, 오케이. 그리고 있어. 이제 V A I 심판 데오데블 <웃음> <웃음> 아 확실히 이제 봐 되니까 국으로 <웃음> <비료로> 먼저 <목도> 판정을 <웃음> 어 합니다. 아어어 판정 여기 내야 된다. 아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르드 명대사가 뭐죠? 잡았다. 볼키퍼아공 잡았다. 그요공 <웃음> 아 네. 잡았다. <웃음> 그때 아그 느낌으로다가 가오겔 카드들은 상대방이 그 지역에 내야지만 파워를 플러스로 얻잖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미드필더 선수들이 네. 도와줍니다. 뭘로 패스로. 네. 바로 이제 전이 의스타 환상적인 미드필터. 아 아니 잠깐만요. 저건어스로 예? 밀 거는 가오겔 적용 안 됐는데. 패스가 되는 건가요?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거 굴려본 적 있으시죠? <웃음> 그리고 빈골대의 슛을 날리는 네. 바로 우리 그티뉴 오케이. 그리고 이제 폴라리스 뭐죠? 폴라리스는 또? 음. 이거 역시 기분 좋게 만들려고 타워는 네. 네. 안, 안 올라가지만 네. 그리고 이제 드나우지요아드나우지요 네, 드나우 드나우 그리고 <웃음> 어, 모랄레스 관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 제프라는 슈퍼 유망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과감하게 이 선수가 프랜차이즈 스타가 될 거라고 여기에 제6천 토큰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선수 누군데요? 쓰지만 아 얘도 그냥 말... 패스 용도로 쓰는 거군요. 그렇죠 패스 용도로 쓰는데 그만큼 네. 활약을 못 해줄 때가 있다. 마지막 저희 하이라이트 가까라 메시. 아니 그냥 끼워 맞추실 때요. 그러니까... 저의 하이라이트 네. 무료 12 파워. 그래서... 잠깐만 그럼 네빌라는 뭐예요? 서포터즈. 아 시어리더예요 그러면. 시어리더입니다. <웃음> 네. 그러면은 약간 승리 전략은 어떤 건가요? 승리 어떻게 좀 이야기하는 전략은... 건가요? 진짜 안 오르나요 공격력? 안 오른다니까 저거는 서로 민거는. 아! 먼저 맞추고, 어, 네. 밀어낸다. 아, 그래서 빈자리에 상대가 다른 걸 내게 만든다. 그렇죠.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건가요? 아, 네, 뭔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오, 스냅! 자, 첫 번째 게임입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VAR 심판. <웃음> 대기 중이거든요 지금 오. 듣고 예. 있어요, 징. 예, 대기 중입니다. 네. 지금 스타킹 실었어요, 축구화랑. 어, 레블러 했어요. 뭐야 이거? 서포터즈가 하나 더 있는데. 어, 그리고 어, <웃음> 넥서스. 넥서스. 넥서스. 넥서스. 홍구장입니다 저희. VAR 하고 나서 지금 3, 4, 5 지금 선수들 세 명. 오우 스 와! 완벽한데요, 지금. 우 이겼거든요, 지금. 사실 상 제프. 제프. 제프. 일단 저희 끝인유. 예, 감사합니다. 어, <웃음> 공격수 나가요. 슛! 그렇아 역시 우리 가르셀로나 선수들 네곰 오면은 슛하면 꼴입니다 아 핵심 프랜차이즈 스타 스리즈만 내고 어? 다음 턴에 드나우지뉴 관중 아, 함께 함께하는 다 야. 어리어어어어어어어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래서 이 선수가 논란이 많거든요. <웃음> 어... <웃음> 아니 드렉스 선수 나갔으면 지금 거의 이긴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뭐 드렉스로 맞추기라도 합니까? 아니면 뭐 저거너스로 밉니까? 아 제가 볼때 관중을 네. 비스트로 선수교체 한 다음에 네. 다음 턴에 넥서스에 저거너 플러스 선 관중. 음,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레프트 상대가 받고요 자, 관중. 자, 선수교체로 다시 가져왔어요. <웃음> 자, 감독님이 올렸어요. <웃음> 그 상대가 <목소리> 스타로드로 잡았다. 어, 먼저 잡고 패스를 아가고, 하고 전이 스타패스 V 위까지 V A 심판까지 아니 상대방이 거 제프까지 옮기고 하면은 어, 가능할 것같긴도 해요. 해요. 탈출해요? 아, 내가 팔기만 안대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거이 아이, 아이, 아니 이게 아, 말도 안 돼. 진짜 발출하네. 나는 그르트다. 외계인인데요? 왔는데 쳐들어왔는데 지금? 은하계 지켜씁니다. <웃음> 자, FC 간섭입니다. 출동. 출동합시다. 서포터즈. 서포서지, 서포터즈가 첫번째로 나가는 거 굉장히 의미 좋죠. 예. 하지만 홈구장에 내면 안 되겠죠. 음, 서포서지이기 음, 때문에. 네. 경기장에 난입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엔트맨. 네. <웃음> 경기장에 지금 개미 개미를 쓰는 데 오랜만인데.. 오! 땡토롬이에요? 네, 상대방이 엔트맨을 냈다. 응. 지속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그렇죠. 그러면 워패스를 쓰겠죠? 네. 어. 워패스 감소를 위해서 저희 스리즈만 선수가 또 맹활약할 수 있습니다. 오. 음.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오히려 좋을 네. 수 있다. 어? 골로 왔다. 지속되기다. 워패스 입니다 어. 워패스 넥스 선수 내려고 할 거예요, 이거. 어. 사실 마지막에 치는 게 좋은데 근데 지금 안 내면은 네. 파워를 역전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예상돼서 일단 전위에서나갑니다 어아 여기 안됐데 오히려 좋아요. 어. 괜찮습니다. 그런가요? 어, 어, 여기서 나가는. 아, 쓰리지만. 레 e t 플랜 좋아요 지금. <웃음> <웃음>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오 <웃음> 네. 잠깐만요 미쳤어요. 미쳤고 개미. 오오 워패스. 진짜 <웃음> 막았어 정확히 그대로 나왔어요 지금 시나리오. 여기 여기서 상대방이 우리 가카라미 씨가 나올 거라고 절대 예상 못합니다. 네. 음. 가카라미씨 나가고 홈구장의 힘으로. 그럼요. 삼구역 다 먹기. 오! 프랑시스요. 넣었고요. 12 파워. 어! 아이언맨 상대 지금 뭐 리빙 레전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불트> <불트> 잠깐만. 가오길 음. 카드 출연 효과 전부 맞췄고. 전부 맞췄고. 전부 맞췄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불트> 네. 그럼요. 한 장. 에브지 <불트> 로르셀로나입니다 오, 오! 또 만났어요. 어, 같은 친구예요. 잠깐만. 우! 어, <불트> 양가터널 일단 응원해야죠. 네. 응원해야 돼요. 어쩔 수 네. 없어요. 약간 변수라면 상대도 이제 우리가 어떤 댁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도 알고 있다는 사실. 아 그렇죠. 상대방 포메이션 어? 다 절.. 어, 어? 잠깐만. 뮤어 아일랜드. 경기장에 지금 비 오는데요? <웃음> 네? 뮤어 아일랜드. <웃음> <웃음> 일단 심판 나갈게요. 음. 네. 뮤어 네. 아일랜 나가고. 좋습니다. 상대 쉬었어요. 오 어우 야 우리 서포터즈 활약합니다. <웃음> 너무 맛있고 어, 오킬킬선수 킬, 킬 없네요? 킬이 들어가는 손수 없네요? 호라리스로 <웃음>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네. 파워가 제일 강력한 녀석으로 오 아메리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서포터즈가 이제 맹활약하고 있다 그게 첫 번째 시사점입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 워패스의 데미지 증가도 막을 수 있다 오오. 캡틴 아메리카의 버프까지 막을 수 있다 오세스오 탈출! 슬, 스냅으로 승리! 와 지금 2회 완료예요! 제가 큐좀 바로 돌리면 안 되나요? 네. 이 선수 한번 다 만나게 <웃음> 아, 라만도프스키 음, 나, 나가나요? 딱딱딱딱 나가는 게 너무 예뻐요 지금 그렇죠. 포메이션이 완벽합니다 근데 문제는 맞춰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가운데? 가운데? 맞어? 가운데 맞습니다 맞나요? 전종! 봅니다! 아! 아! 안 됐어요! 아니 라만도프스키는 어. 벤치에 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 <웃음> 잠깐만! 일단 골키바가 갑니다 네, 그러면 잡았다. 잡아 잡았... 합니까? 맞나? 그래요. 아 오른쪽으로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두 개째. 제... 자슛 날라옵니다. 저. 아. 골목 쳤어요 아 이거. 이거 막혔어요. 아니 지금 영대1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빨리 이번에 네. 빨리 골 넣으셔야 돼요. 이번에 빨리. 해내야 돼요. 네, 내야 돼요. 비브라늄 광산이 때문에 여기 안네요. 네. 그리고 제프 옮길 수 있으니까 음? 부담 없이 일적으로 낼수 있어요. 오, 좋습니다. 그럼요. 갑시다. 말은 돼요. 라고 하면서 이 지역에 오 일대일 일대일 일대일 오 마블스의 본 법칙 헐. 내가 생각한 거 반대로 상대방 오. 그 오. 이론을 지금 정확하게 증명 좋습니다 가우겔 대기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꽉 찼으니까 당연히 여기 내겠지라고 생각해서 이 지역이 됩니다 음. 오 그걸 역으로 해서 만청 어. 어. 어. 이거예요 기본 소양이에요. 오오히려 좋아, 요저튀지오가없다니 Yogi, 이제 메시, 메시. 가카라메시 네, 가카라메시 h i k a k a 오히려, 꼬아서 옆으로 가지 않을까요? i a k 피하고 싶다. e g a s m i d a r a g 가만차 e n z o k a m a t 아! 직아 맞췄는데, 맞췄는데. 처음대로 했으면 t 건데. <웃음> 근데 아직 괜찮아요. 아직 상황 좋아요. 예, 네? 그렇죠. 오, 어? 오. 어, 어? 어? 잠깐만 경기장에 갑자기 주작이 공원 오오오오에서오오오오 뭐 건데 오오 네! 네! 네! 라고 하면서 가마차오오어 어, 잠깐만 오오오오아 어, 나갔어요 이게 아. 가오오오오오 음? 그리고 또오오오오오오오 저희 이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팝 같은 느낌으로 n 근처 e g 요 m e Good j 같은 느낌으로 여기도 이제 잡았다 서, 선호하는 거거든요? going 나요 do it. Jabatta. So, I'm going to go to you. I'm going to go to you. i 잡 going t 다 go to you. I'm g 연두예요 어, 연두 사생팬 지금 감독님, 감독님 괜찮아. 어. 감독님 괜찮아. 감독님은 주인공이 아니죠? 어. 넥서스예요 그리고 홈구장 나왔어요. 잠깐만! 오세 그래. 근데 상대방이 저희 팀 포메이션에 완전한 카운트격인 델럭토스인가요 <웃음> 아니 행성 뿌시시는 분이랑 지금 축구 가능한가요? 하지만 저희 전설의 미드필더 폴라리스가 있습니다. 휴식 취약이 있습니다. 오케이. 맞죠? 맞다. 맞네요. 네비가 너무 났어요. 네비가 너무 났어요. 이거. 네. 든나오진요 지금. 그 악명높은 저희 구단 버스를 방해하는 네. 오프버스 선수가 안 나오기를 바라야 돼요. 자 가봅니다. 아 앞점으로 아. 지금 펍에다가 지금 앞점 깔았어요 지금. 아 펍에다가 지금. 내려가요. 관중 많이 했고요 지금. 나 관중 펍에다 난입했어요. 매서야스시 네. 찾아왔고요. 아니 매치 버봤는데 미드필더 선수 땡겼고요. 이거 어떡해요. 아이 타이어 다 나갔어요 지금. 미드필더가한명더 있잖아요. 저거는. 잠깐만. 어, 어, 왔다 왔다 상대! 어어어 가자. 왔다. 어리어만 갑시다. 무조건 왔다. 자 갑니다. 슛. 오. 오. 아니 여기서도 오, 오, 오, 골을 아니, 못 넣는다. 잠깐만요. 상대의 오? 핸드에 갤럭이 없나? 아, 잠깐만 이거 라반도프스키 선수 왜 이렇게 약한, 약한가요? 왜 이렇게 믿습니까? 믿습니다. 라반도프스키. 선수들을 선수들을 믿어요. 도프스키. 합작. 슛. 슛. 슛. 도프스키. 오, 오 야, 오케이, 오늘 네, 오늘 몰라. 오, 몰라, 이거. 몰라 이거. 뭔데? 약해 약해 약해. 진짜 몰라. 어, 아. 아니, 아니 전부 맞추기도. 아니 드나우진이 뭐하냐고 이거. 전부 맞추지도 못했고. 오, 진짜 완벽한 타이밍인 줄 알았는데 자, 그렇죠! 구단주로서 결, 결단 내리겠습니다 네, 어떤 결단인가요 네. 오우, 스납! 수리지만 선수, 방출을 아시아의 전설적인 선수! 네! 선 흥민을 영입하겠습니다. 야! 좋아요. 슈퍼 선. 네. 오늘부터 yeah. 다시는 보지 마시다 우리. 그렇습니다. 예. Yeah. Oh, 오, 스냅. 됩니다. 오, 할수 있어요. 건희 선수. 오, 어. 아니, 아니 주포컵에그 어, 건희 어. 선수. 저번 에 한번 근데 지신 적있지않나요 라이벌. 선 흥민 씨 나왔다고. Mm. 네. 서포터즈 바로 주도. 그렇죠. 이게 구단에 대한 팬의 그 마음이에요. 음. 맞습니다. 상황 좋아요 지금. 음. 어? 어? 이러면 왕자의 방. 선흥민 선수 왕자. 잠깐만. 아시아의 왕. 이거 우리 스리지만 선수 구역인데? <웃음> <웃음> 아그 선수 잊으세요. 그 선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네. 갑시다. 오케이 몰라요. 그렇네. 저희 선흥민 선수가 음. 그렇죠. 보여줄 겁니다. 왔고요 모비우스. 상데 어? 버리기. 자 3구역은? 까마지. 아, 잠깐만. 네. 잠깐만. 이것도 저희 홈구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부서질 것 같은 다리로 패스 밀어버려 세. 와 좋아요. 커팅에 이어 슈퍼패스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아, 어! 어, 뭐지? 아니 예측 당했는데 아니 미스틱? 미스, 미스 괜찮아요 저희 선흥민이 있습니다 <웃음> 그렇죠 선흥민씨가 있어요 어. 이어서 잠깐만 이러면 잡고 선수교체? 심지어 전일스타까지? 그렇죠 한번 더? 스냅 한번 가나요? 건희씨 죄송하게 됐습니다 컷선? 네! 지금? 지금? 나왔죠! 아 그렇지! 그렇지! 잡았다고! 두번 잡았고! 지금? 음... 아니 잠깐 저희 골키퍼가 골키퍼 서우가 정... 8인데요 지금 어, 아니 메시보다 골잘 넣는데? 너무 잘하네 잠깐만요. 어. 이거 저희 전위에서 맹활약합니다 어, 라바... 라반도프스키는 가운데 낼게요. 오케이! 오. 오케이. 라반도프스키 우선지 것 같은 것으로 오! 뭐 나왔어요. 자 일단 맞추기 맞췄고요. 잡았다. 어, 아 모독이 아닌가? 어 이러면 은 14까지 크고 짜반도무 스피킹 밀고! 까 어, 어. 어? 저기로 밀었는데? 아... 쇼리링. 콜렉터? 콜렉어 이번에 아, 모독 나오겠는요아 이거 미드필더 아껴야 했던 거 아닌가요? 아, 근데 할만 할것 같기도 해요. 한번 해봅시다. 네. 가봅시다. 저희 선민씨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슈퍼선. 쇼! 가자! 각라 메시! 오쌔찬 모두가 아니에요. 모두 모독, 아, 어! 모두 아니다. 쫙 엄청 때고 슛. 김민 김비! 김비 두 짝. 어, 나봐도 부스키어어 어. 이러면은 저 다리가 안 부서질 텐데. 어. 어 이거 누구죠? 이러면 다리가 안 부서질. 어? 어! 어. 아 이거 감독. 어, 근데 괜찮아요. 어, 어. 아 잠깐 괜찮아. 어. 어 잠깐만 이거 어. <웃음> 이거 메시 가면 안 돼. 아, 아 이거 아, 이게... 누가 저처리더체리더 제발! 아 관중! 아, 아니 아 그래도 슈퍼선 끝까지 왕자의 방을 지켰어요. 슈퍼선 그... 아니 스리즈만 선수 타지에서 그 두번탁탁 했으면 된거 아니지 금안 되겠다. 자, 갑니다. 저희 FC 가르셀로나 네. 대대적인 두 번째 발표합니다. 저희 리빙 레전드 스리즈만 선수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야! 야어 그리고 홈구장 잠깐만! 왔어요. 오우! 네! 이거 너무 감정적인 스냅 아닌가요? 아니요 전혀 이거 냉정한 없어요. 거 맞습니까? 냉정합니다. 저희도 홍구장이라는 그게 있고 저희에게는 두 명의 슈퍼스타가 연입되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재영입을 했지만 아! 아! 슈퍼스타 대체당했는데요? 없어졌는데요? 팀 전체 대체. 괜찮아요. 아직 저희 많이 남아 있어. 아직 많이 있어. 그리고 감독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 오케이. 잡았다! 아! 아! 못 잡았다. 괜찮아. 한번 더. <웃음> 선수 교체 오! <웃음> 어! 미시 아니 메시 없는 가르셀로나 이거 되나요? 그티뉴 선수 가고 다음 판에 이제 심판 감독. 그렇죠 나는 그티뉴다. 맞죠? <웃음> 어? 어? 어! 아니 잡혔어요 이거 그티뉴. 어떻게요? 그럼. 오케이 선수 교체하고. VAR까지. VAR 감독 나가요. 네. <웃음> 네. <중국에서? 웃음> 이 선수 뭐죠? 캘링구 네, 선수. 국에서 야심차게 어. 영입된. 아니 오, 뭐야, 이거 피우다. 저거는 아니, 상대도 설마 FC 가르셀로나대? 아니 우리 구단버스가 납치된 거에 저걸로 <웃음> 아, 아, 저 갔었네, 저거. 저 <웃음> 뭐야, <웃음> 저거. 자, 여기. 어, <웃음> 교수! 어? 이거 왔습니다. 왔나요? <웃음> 됐나요? <웃음> 자, 갑니다. 슛! 가자! 슛! 확 자오러! 일로와 <웃음> 들어가! 구티뉴다. 골! 잡았다! 와! 질 수가 있나요 이거? 이야 끝났다, 끝나버렸다. 아, 와. 이미 이겼다. 갈 줄! 골키퍼 한한골 지금 흘렸잖아요 지금. 아까 못뭐 <웃음> 맞췄잖아요 에이. 그래도 이겼다 맞은 거랑 유종의 얻다 이겼으면 에이. 됐지 오 스냅! 자 그럼 이대 덱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인 푸산이 보기에 네 어떠셨나요 맞는데? 지구를 음. 이런 팀한테 맡게 된다는 게좀아무하네요 <웃음>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감독의 영향이 부족했다 모자. 트리즈마 선수가 네. 활약할 수 있었는데 그때 뺀 판단! 아. <웃음> 감독의 판단이 아쉬웠다 맞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홍혜림 님의 덱 만나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부사님덱제 덱은 가오개과 X 만들었어요 <웃음> 나오냐? 마지막에 백몬 따로 네. 잠깐만 상대 으아 우와, 나왔어요 지금 오 세. 스탭 오, 오! 오! 오! 오르키스 포즈